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K7 프리미어 3.0 LPI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입고 팬을 이용해 미션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고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약 5만키로 주행 후첫 교환인데요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자성을 띄고 있어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는데요큰세조어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신품 와셔로 교체하고요 와셔는 재사용이 불가한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19년식 K7 프리미어 3.0 LPI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만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주입합니다.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하고요. 피단의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배출되는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똑똑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K7 프리미어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로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샘플링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이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수모품들의 모습이 있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이상 K7 프리미어 3.0 LPI 미션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